Oh, oh, 사장님도 갈비를 좋아하시나요? 어 좋아하죠 갈비집 사장님이 갈비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럼요 <웃음>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한번 이렇게 회식하면 응. 그날을 너무 좋아하고 음. 마, 나가서 회식을 할 수도 있지만 그치. 저희 집 고기 먹는 거를 굉장히 아, 깊, 네, 음. 기뻐해요 네. 음. 사장님 이렇게 응. 아리몽 시즌 투 이렇게 쫙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고기 먹다 보니까 나는 늘 아리몽 고기 먹으면서 느끼는 게 야, 다른 집 갈비하고 좀 다르다 내가 그냥 제가 소비자가 응. 느끼기에는 아, 네. 다른 집 갈비는 막 너무 이렇게 응. 단맛, 응. 단맛이 응. 많아서 느끼함 응. 이런 게 있는데 응. 근데 단맛, 느끼함이 없고 딱 보면 그냥 오 어, 건강한 갈비다 이 느낌은 확 들어, 이거는 응. 네. 그렇죠. 이사장가 한번 네. 아리몽 갈비가 음. 왜 수제 갈비인지 네. 그리고 다른 집 갈비 어떻게 다른지 한번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저희 집 갈비는 음. 일단은 손님들이 음. 저희 집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음. 가끔 질문하시는 때가 있어요. 음. 이렇게 보시면 고기가 어. 이게 양념이 된게 맞냐 색깔이 아왜 이렇게 아 퍼였냐뭐 말하자면 어, 진짜 진짜 예, 예, 예, 과거에 보던 갈비 색깔은 약간 예, 갈색이 예. 많이 나 갈비가 음. 이게 양념이 안된 음. 거니가 아니면 음. 맛이 이게 없는 건가 뭐 이렇게 근데 음. 이제 제이지 갈비는 색이 좀 진한 것들은 사람멜 색소 같은 게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거 그런 색소나 이런 이 진한 것은 코라멜 네. 색소가 음. 있다고 봐야 돼요. 네, 네, 네, 네, 우리는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전혀 없어요. 일부러 안 인공 음. 색소가 없다. 안 들어가죠. 네, 음. 안 들어가고 어, 천연 이제 과일이나 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연육작용할 수 있는 과일들을 넣고 맞아. 그렇게 해서 양념을 하기 때문에 음. 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느끼한 맛 같은 게 없어요. 맞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기를 드셨는데 막뭐 탄산음료나 음. 뭐막 물이나 이런 게막 들이켜진다면 음. 그건 좀 의심해봐야 되죠. 근데 그렇게. 저희는 그게 편안해요 드시고 난 아. 다음에 아마 드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음. 그리고 맛도 드실 때 이렇게 담백한 맛, 예, 고기에 예, 예. 본연의 맛이 좀 나오고요. 네, 저는 네. 그리고 음. 제가 갈비집 많이 다녀보면 아리몽 갈비하고 이런 다른 집 갈비 음. 다른 게 보통 네. 갈비는 양념이잖아요. 네, 네. 야, 양념의 대부분은 수입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 네네 근데 아리몽은 수입이 아니라고요? 양념요? 어, 그니까 아리몽 수제갈비가 네 이게 수입갈비가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갈비를 수입을 네. 쓰는 경우도 많고 저도 처음에, 수입이 되게 많거든요 네, 처음에 제가 예. 고깃집을 처음 시작할 때 예, 예. 저도 그런 권유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 예, 제가 예. 이제 시작한 지가 14년이 음.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그 이쪽에서 상당한 상당한 경험이 있으신 분 성공하신 분이 응. 제게 이제 지언으로 응. 수입 돼지고기를 응. 써야 수익이 응. 좀 난다 응.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돼지갈비는 우리가 서민들이 흔히 응.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응. 고기라서 응. 수입갈비가 있으이라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저는 응.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해, 잠시 했지만 응. 저는 바로 이제 생각이 드, 제가 생각이 든게 그래도 국산으로만 네 예, 나는 고기를 국내산으로만 내가 나는 쓰겠다 예, 예. 장사를 뭐 하루 이틀 할거 아니고 길게 그렇 음.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수입 고기를 안 썼죠 그렇죠. 안 쓰고 이렇게 국내산 돼지 갈비를 써 쓰게 됐는데. 저희가 시작하고 한뭐 1년 조금 남은지, 그때쯤부터 이제 원산지 표기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음 다행스럽게. 음 그러다 보니까 수입고기를쓰시는 분들은 음 이제 원산지를 표기해야 되니까 음 손님들이 이제 그때 이제 놀라신 거죠. 어, 돼지갈비도 수입을 쓰냐고 손님들 음. 입장에서도 많이 아마 그때 좀 알게 되셨을 거예요. 야, 그러니까 국산을 음. 쓰면서도 1인분 200g. 200g. 200, 아니죠, 280g. 280g. 280g에 15,000원. 네, 네. 야, 네네. 정말 가성비 음. 가성비 가성비 내비네딱 음. 보면. 네. 그래서 아. 저는 그때 그 결정을 초,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음. 하는 게 그뭐 물론 수익을 더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음. 그래도 뭐 신토불이란 말이 있듯이 그렇죠, 그렇죠. 될수 있으면 우리가 우리 땅에서 남는 거를 먹는 음. 게저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맛이 괜찮으세요? 네 <웃음> 저야 저희 집 고기라서 그런지 음. 어 맛있다 이러지만 고기는 네. 진짜 맛있는데 네. 음. 우리 아리몬 갈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껍데기야 음. 음. 음. 껍데기가 더무로 나옵니다 음. 음. 음. 음. 껍데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음. 매니아들도 음.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껍데기는 이제 음. 서비스로 이렇게 내드리고 있어요하는야 음. 네. 이거 음. 맥주 한잔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응, 음, 맥주 한잔 드릴까요? 음, 고, 고기 드시. 먹는데, 응. 단속값이 엄청 한방에 비싸요. 저는, 응. 음. 그 집이 음. 그 고기만을 이용해서, 응. 음. 또 내서 음. 주3주는 3주, 음. 거의 한달 정도, 응. 음. 저 좋은 숙을 해야 된다. 아예 등급 같은 판. 응, 파... 음, 네. <웃음> 잘 부탁드려요. <웃음> <웃음> 음. 야사님 이 삼겹살은 이것도 국내산인거죠? 네. 한돈. 지, 네. 한돈이 아니고 얘는 지리.. 아 한돈이라는 거는 국내산을 다 한돈이라고 말하죠? 아 국내산. 아, 한국 말하죠? 한돈인데 그중에서도 이는 지리산. 지리산 흑돼지. 아 흑돼지. 네, 흑돼지에요? 아, 네네. 야 흑돼지가 나는 음. 이게 흑돼지와 검은돼지가 어떻게 다르나? 흑돼지와 백돼지잖아요? 네네. 네. 근데 흑돼지가 제가 양도 녹자 음. 얘기를 들어봤는데 음. 네. 흑돼지가 훨씬 늦게 자란다는 거야. 맞아요. 네. 응.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양도 사업자 입장에서 빨리빨리 빨리 자라서 응응. 응응. 응응. 빨리 출하를 네. 해야 되는데 네. 흑돼지는 너무 늦게 자라서 네. 이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네. 맞아요. 거야. 맞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흑돼지가 비싸다는 네. 거야. 맞습니다. 아, 흑돼지구나. 네. 네. 그럼 맛이 응. 흑돼지보다 훨씬 맛있어요. 맛있어. 네. 한번 드셔보시면 어. 아마 어. 음. 맛의 차이를 느끼실 음. 수 있어요. 네. 손님 입장에서 예. 얘가 진짜 일반 돼지, 백돼지 아. 그건지 아. 흑돼지인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 그 그거 트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웃음> 우리는 양심적으로 해, 하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또 뭔가 아. 얘, 바르게 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껍질을 5겹으로 남겨둔 건데 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벌써 다름, 다르죠. 맞아, 음, 맞아. 음. 맞아. 그것도 잘라주세요. 네. 얘는 빼버리겠다. 어. 다 그렇게 돕는 배필이 어. 필요한 거죠, 서로. 그렇죠? 아니, 음. 그 이외수 선생님도 음. 졸업한다고 음. 하더니 갑자기 그어디가 병원,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 음. 네. 음. 그분도 나, 너무. 졸업이라는 게 음. 남자한테는 절대로 망이 음. 안 해. 음. <웃음> 음. 훨씬 담백하구나. 음. 다른 데는 다 요즘 삼겹 1인분 200g 주는데 없거든요? 근데 음. 우리 집만 200g이 네, 음. 이제 충분히 양으로 충분히 드리자. 이, 이, 절, 이 좋은, 좋은 재료까지도 주는데 음. 네. 200g까지 주는데 요즘 없거든. 음. 최소 180 아니면 150 음. 이러거든. 음. 네. 음, 음, 음. 양지 육수 냉면. 네네. 네, 네. 이게 중요하구나. 네, 네. 면을 직접 뽑아내는 이 느낌이 음. 너무 네. 좋아요. 음. 진짜. 음식은 진짜 음. 혼 혼까진 아니라도 정성이 정말 들어가야 되니까. 맞아. 음. 그리고 워낙 갈짓수가 많으니까 네. 어느 것 하나 신경 안 써야 될게 없어.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냥 음. 앞으로 나 한식 하시는 분들에게. 음. 좀 어드밴테이지를 좋아하는데 음, 한식, 음, 음. 한식 하시는 분들 음, 음. 하나하나 험저녁때 음. 너무 많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음. 포만감 장렬에 저녁에는 제대로 술만 한번 먹으러 와야 되겠다 그러 아, 그러세요 <웃음> 이생들 음. 식당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음. 음. 손님들이 나가실 때 음. 표정을 어. 제가 아, 봐요 그 표정을 보아서 음. 인사를 할때그 손님이 정말 잘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막 이렇게 흡족한 표정이 너무 행복하고 그렇지 않은 인사를 했는데 조금 미진하면 음.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주말에 응. 자유로 타고 쭉 와서 네. 금촌역만 찾아오면 될거 같아요 네 금촌역 네 헤이리 한번 구경하고 여기에서 밥을 맛있게 고기 정식을 먹고 요 수제갈비를 먹고 그다음에 저 프로방스 요즘도 있나요 프로방스 있긴 하죠 <웃음> 아, 그래요? 거기가 헤이리에요 헤이 어, 거기 옆에 해일이에요? 예 건너편이에요 아, 프로방스 가서 마지막에 커피 한잔 하면 딱딱 되겠네. 음, 음. 음.